안녕하세요. 보호 키우는 남자 흰여우리입니다. 오늘은요 귀염뽀짝한 물고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바로 인디언 보거입니다. 인디언 보거는 몇안 되는 담수 보거 중에 하나로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거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원산지는 인도인데요 키우실 때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냉장이나 실지랑이 같은 생 먹이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인디언 보거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생물병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 킬러로 불리는 인디언보거는수초항에 창궐한 물달팽이 제거에 탁월한데요 아쉽게도 달팽이란 먹지 않아서 하루 이틀만에 제거하긴 힘듭니다 이 여왕은 구피를 키우던 어왕인데요 어왕을 리셋하기 전에 보거들밥좀 먹으라고 수입을 시켜줬습니다 어항 벽면에 물달팽이들이 보이시나요? 제가 달팽이 제거제도 사용해봤는데요, 새우 같은 무척추 동물들에게 해롭고 달팽이 알은 제거가 되지 않아서 다시 원상복구 되더라고요. 인디언 보거를 키우기 전에는 물달팽이를 하나하나 잡아서 버리는 게 귀찮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보거 밥줄 생각에 재밌게 잡게 되더라고요. 그럼 물달팽이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보 가실까요? 보셨나요? 카메라를 움직이는 순간 사냥을 해서 초점이 안 맞았더니 잘안 보였는데요 쿠키 영상에 물달팽이 사냥 영상을 모아놨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기 알풀치어도 있네요 영상 촬영 끝나고 치어왕에 넣어줬습니다 인디언보건은 베타처럼 성격이 난폭해서 다른 물고기와 합사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인디언보거라도한 수조에 많은 개체가 있으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는데요 저는 30배라 고왕에인디언보거두 마리만 있고 수초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파나 오토싱 같은 성격이 온순한 물고기와는 합사가 가능한데요 성격이 온순하다고 해서 전부 합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유형 속도가 빨라 보거 공격을 피할 수 있거나 비파처럼 피부가 단단해야 됩니다. 인디언보거의 자연 번식은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요. 수컷 인디언보거는 수초나 유목같은 은신처에 둥지를 틀고 생활합니다. 발전기가 되면 암컷 보거를 자신의 둥지로 유인해 산란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성어가 되기 전에는 암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앙컷이 되거나 수컷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2cm 이상 성장하면 성어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수컷은 눈주위에두 줄의 주름과 배에 세로의 검은 줄이 있습니다 앙컷은 수컷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체형이 동글동글합니다 외국의 인디언보거 번식 사례를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없고 보거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거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손으로 먹이를 줘도 겁내지 않고 잘 받아먹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요. 만약 인견보거를 키우시다가 보거 알받기에 성공하셨다면 수정된 알은 염소가 제거되지 않은 수돗물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 성분이 불곰팡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보거의 알이 갈색으로 변하면 곧 부화가 된다는 신호이니 염소를 제거한 물로 옮겨주고 태어나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디언보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완전 담수보고로 키우기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는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Ah-yah-yah-yah! <laughs>